아이고 구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다리시던 커플 일투가 돌아왔습니다 신규 마멜이 맞장에서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커플결투를 더 잘하겠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지금 마시멜리랑 에스카노르 맞짱 댓글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웃음> 안해봐도 알겠죠? 너무 게임이 안될 것 같아서 안그래도 신규 마시멜리가 맞짱을 잘 못하는데다가 폭력이고 맞짱 최강자인 에스카노르가 체력이야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커플결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연자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예. 엘리오다스 엘리자베스 커플과 에스카노르 멀린 커플이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중, 우리 PK 아리가, 어, 아리가 의견을 줬어요. 그럼 차라리 필살기 풀업으로 한번 구해보시죠 하더라고. 아, 그렇네. 조금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풀업이 차라리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후 연원, 우리 PK 길드에 해후가 출연을 해줬고요. 이번에 우리 길드 보스전 5,950점 찍은 에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먼저 준비 좀 해봅시다. 옷장부터 한번 다 제거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제거하는 게 빠르네. 내가 이제 옷 벗기는 것도 진짜 빨리빨리 벗... 어려워. 어, 어. 내가 이제 코스튬 벗기는 것도 진짜 도사가 됐구만 이렇게 하니까 빨리 벗기지네 자작 자작 자작이자다 일단 코스튬이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자 엘리자베스는 근력 엘리자베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서로 좀 맞추기 위함도 있고 이외로도 엘리자베스가 억여 1위가 80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웃음> 근력 엘리자베스를 써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여친들도 코스튬을 일단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착착착착 착, 착, 착, 착. 아, 빠르다. 와, 컨텐츠를 하도 하다 보니까 별게 다 실력이 늘네 <웃음> 이 실력이 늘어버렸어. 와, 빨리빨리 한다. 자, 자, 자, 코스튬다 제거했죠? 자, 아이템은 없이 장비 미적용, 장비 미적용으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커플 입장해 있습니다. 자, 투급이, 오, 역시 에스카노르 쪽이, 예. 아, 물론, 지금 이쪽에, 한쪽에 SR 엘리자베스가 있어서 투급을 좀 깎아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가 왕려 들어왔다 해도 에스카노르 멀린 커플보다 투급이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에스카노르 형 쪽에서 선공을 가지고 갑니다. 자, 두 커플 입장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1!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좀 감이 좀안 와요. 감이 좀안 와요. 지난번에 신규 마멜이 맞짱 겁나 못했거든. 그러나, 이제 2대2니까, 두명한테찍어보릴거 아니야. 이 인첸트 블레이즈를 그랬을 때 과연 어떤지 궁금하고요 자, 커결 특성상, 처음에는 오토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남았을 때, 그쪽에 컨트롤을 합니다. 자, 오케이. 자, 마스멜리. 아, 부식 붙이고. 어, 아, 부식 붙이고. 갑니다. 이성으로! 빡! 어? 왜 이렇게 약하냐? 2 3 어? 어? 잠깐만. 어? 야, 맘에. 어? 아. 역시, 마멜은 신릴리아랑 붙어 다녀야 되는구나. 별로 안 센데? 자, 자, 마멜. 다시 한번 더. 자, 오케이. 그렇지. 엘리자베스는 또 진짜 여친다워. 예, 어, 우리 마멜 치료해주고, 다시 갑니다2만0 아. 0 0답안 나오네, 또. 야, 온다, 온다. 아, 아, 아, 아, 형님 오신다, 형님 오신다. 아, 형님 오십니다. 예, 와. 안 되네. 아, 안 된다. 내가 볼까. 시... 신규 마멜은 신 릴리아랑 있을 때 비로소 겁나 쎄지. 영좀 그렇네. 남자친구가 가고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럼 접시로 삼성 접시로 저 두꺼운 근육을 한번 찍어봐봐. 오만육5 만육초 꽤 나왔어요. 꽤 나왔는데 꽤 나오고 공불 들어갔고요. 자아 그러나 필살기를 또 견제하는 우리 멀리누나 아? 엘리자베스 필살기가 두게 됐었는데 아 거기다가 필살기가 어우, 잘했어. 살았어, 살았어요. 역속이다 보니까, 아, 역속이다 보니까. 필살기 필사, 들어왔네, 마침. 붙었네. 자, 힐 하나는 잘했다. 그래, 잘했는데, 뭐, 어떡할 건데, 이제.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번 커플 결투 너무 빨리 끝났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오늘 바로 퇴근각인데, 그냥. 자,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번 찍어봐봐. 열심히 할게요. 아 오, 오, 야, 꽤 세게 때리는데? 이거 우색속성이라고 그래도 근육 빵빵한 오빠를 접시로 그냥 찍어 잡으려고 그러나? 자, 팍 팝, 팝, 팝. 오, 탄탄해요. 자, 엘자베스 피 차는 거 봐봐. 피 차는 거 봐봐. 어, 야, 설마 이걸 엘자베스가? 야, 설마 이걸? 야, 이 몹쓸 희망이 갑자기 생겼는데? 몹쓸... 야, 엘자베스야.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니가 우세 속성이잖아. 지금... 어, 지금 에스카노르 카드 시커메요. 계속 공부를 넣다 보니까 공격 스킬 불가. 자, 엘자베스. 저 피가 계속 차고 있습니다. 미쳤는데? 자, 엘자베스 이렇게 맞짱 잘해. 저또 공부를 들어갔어요 에스카노르 카드 새까맣습니다. 저멀린이 팍팍 폭정지고 필살기 오는데, 아까 필살기 맞을만 했거든? 마지막 하더라고? 와, 야, 엘리자베스야, 자 에스카노르, 자그면 에스카노르 잡겠다 진짜 이러다가, 야 이거 잡는데 이러다가, 이거 엘리자베스, 자 엘리자베스 또 붙었어요 이상? 또 붙었어요. 와 아프다 근데, 와 아프다, 아, 아프다, 와 아프다, 아 아! 잠깐만, 아, 에스카노르 필살기 다 쳐버렸다. 예, 필살기 다섯 칸이네요. 지금 에스카노르 공부를 안 들어갑니다, 이러면. 공부를 안 들어가고, 공부를 안 들어가면 어차피 죽거든. 엘자베스 힐 해야 되겠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힐. 최선을 다해서 힐하라! 공부를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접시로 저 에스카노르 안 죽을 것 같고요. 응, 음, 안 죽는다. 피좀 많다. 생각보다. 안 죽고. 자, 불 붙이고요. 와, 이 오빠가. 자, 카드가 다시 풀리기 위해서 방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드 2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오토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카드가 좀 다르게 풀렸죠? 자, 불 붙이고, 큐브 치고, 어, 저 커플은 항상 저렇게 하더라. 해. 어, 불 붙이고, 큐브 치고, 항상. 자, 이쪽에서는 부식 붙이고, 어, 똑같이 하네. 똑같이, <웃음> 의미가 없는데? 어, 똑같이 한다. 자, 이에 큐브 치고, 도끼로 찍고, 이 정도? 조금 다르게 하나요 지금? 부식 때문에 큐브가 바로 깨졌어요 부식 붙이고 오 다르네 삼성접시 삼성접시 삼성접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봤죠 아까? 빡! 아 그거를 멀린한테 쓰네요 멀린 피사의 견제기가 막히긴 하는데 도끼질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러면 야 도끼질 오는데? 오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불은 엘리자베스한테 던졌고 도끼질만 마메한테 들어왔어요. 자, 어, 엘리자베스 필살기 준비됐어요. 야 이거 그림 다르다. 그림 다르다. 야 좋다 좋다. 재밌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재밌게 봐봐 최대한. 자, 어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다 이러면 아 아, 에스카노리 형 필살기가 준비가 됐네요. 모르겠다 아닌데 갑자기 <웃음> 자 누구한테 편했냐인데 아 이게 아, 당신의 아, 최 <웃음> 아이구야 아이구야. 야안 된다 야 마멜 맘을... <웃음> <웃음> 야, 맘에 안 되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와, 겁나 세네, 저 형. 에스카노르 형은 진짜 맞짱 컨텐츠 할 때마다 오금이 저린다. 방금 풀피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뽀사뽀서요 그죠? 자, 멀린을, 멀린 목숨을 한번 노려봅시다. 이번에 엘리자베스가. 설마 이걸 또 엘리자베스가 설마 이걸 에스카노라하고 맞짱가 가지고에스카노라 찍어 눌러보면 이거 오늘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다. 에? 레전드다. 어. 줄마가 힐 엄청 잘해서 이거 모른다, 아직. 몰라요. 자, 찍어 봅니다. 아, 접시로 찍어버리기. 야, 엘자베스야. 어? 아, 불 붙이고 필살기? 이 커플이? 이 커플이 설마? 이 커플이 장난은 여기까지라고 그러시네? 아, 더 이상 장난칠 기분이 아니신가 봐. 야, 이제 그만하자, 엘자스 그럼, 야, 에스카야. 너불좀붙여봐 불 누나가 마무리할게. <웃음> 예, 아,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자 오늘 이렇게 뜨거운 커플 결투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어, 아,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원하시는 신청 커플 결투 또 맞짱도 댓글 남겨주시고 제 생각에 다음번에 이 마멜을 코인 마멜로 바꿔가지고 코인 마멜과 오늘 이거 뭐냐 빨간색 엘리자베스 잘하던데 블력 엘리자베스 보르키팀 짜가지고 에스카멀린이랑 상대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그럼 속성이 너무 좀 한쪽에 치우치나 하여튼 여러분 의견 댓글 부탁합니다 다음 커플 결투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굿! 바아아아이